이절 팔복의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더 우리 소리 내서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우리 자우로한우리 하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팔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한번 샬롬이라고 한번. 선포하시고 팔복의 네.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이 또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자여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자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 또 어떤 사람이든지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 우리 가운데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 뭘 제일 많이 바라볼까?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될까? 그거 계속해서 아마 바라보고 살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바라볼까요? 어떻게 하면 권세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표를 모으는 내 명예를 얻을까? 아마 이걸 골똘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떨까요? 온통 눈에 그 사람밖에는 아마 안 돌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바라고 사랑하는 대상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뭘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질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하나님볼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눈, 정상적인 눈이라기보다 마음의 눈을 가리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거듭나면 뭘볼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더 정확하게 뭐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볼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볼수 있느니라 그러면 그때 보는 눈은 뭐냐? 심령의 눈,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 볼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심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되어라는 마음의 눈으로 심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여기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존재인데 그 초월적인 존재를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어떻게 인식한다는 겁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본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다와 안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에베소스에 나타나는데 자 우리 에베소스 1장 17절과 19절 이 바울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이 바울의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새벽기도에만 나오시는 분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말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중년 기도 제목이 될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바울의 기도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기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며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차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요 지혜와 개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시사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개시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업보상 자연스러운 것인데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알게 해달라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본다와 안다는 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인지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으로 아,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같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득 볼수 있다면 그분을 가득 가는 거예요 가득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게 해달란 뜻으로 사용한 이 에피그노세이 알게 주십시오 헬라는 빈자리가 없도록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 계속 볼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떠도 하나님이 인지가 돼요 인식이 돼요 할로야 천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찬탄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과연 이 만물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은 더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은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지혜와 개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져서 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밝히 볼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마음의 눈으로 밝히 더 알고 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참중요합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이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청결한 마음, 청깨끗한 마음, 나누지 이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마음 청결하다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선 깨끗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이 죄가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죠 아마 예수님 조금만 믿으면 이 죄가 우리 마음을 더럽힌다 우리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남을 계속 미워하고 살아보세요 마음이 침침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흐릿하게 보입니다 승호를 가지고 미움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 용서와 미움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요 하나님이 점점 안 보입니다 음력을 품으면 똑같이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두고도 잘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잘 내가 깨뚫고 있어도 내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하나님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마음 관리 잘 합니까? 예, 마음은 소홀하게 언제나 내버려 두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만큼 마음에 신경 쓰고 살지 않죠 물론 뭐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외모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외모 신경 쓰지 않습니까? 단장하고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남자분들은 어떤 넥타이 메고 갈까? 외모에 굉장히 제법 신경쓰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자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내 외모와 내 마음 사실 비교할 수 없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들어워지면 하나님 잘안 보이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외모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내 마음에 오시고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장도 하고 씻기도 하고 옷은 잘 챙겨 입으면서도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마음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엉뚱한 생각을 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대로 거짓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그거 다 가지고 품고 있으면서 내 외모만 깨끗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지 않아요 오늘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은 있어도 마음 관리를 안 하고 와요 버릴 건 버리고 정략은 정리하고 보유를 좀 씻고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도 안 하고 그칠에만 번드레가 오는 경량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한번다 같이 읽을까요?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면 진짜 더러운 것은 네 마음인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저 말씀에서 여호와는 뭘 본다? 네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더럽고 부패해 있다는 거고 그런데 외모만 멀쩡하면 사람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꼴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침 흘린 자국 그대로 눈곱 막 붙은 그대로 음. 머리는 막 까치머리 그렇게 하고는 바깥 출입을 하는 꼴이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잘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머리는 막 까치머리 해가지고침 흘린 자국 그대로 있고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마음을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엉망이라는 것을 만약에 누가 본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할 겁니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그걸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점검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도 될까?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할수 있을까? 말도 안돼 말도 안 되지 주님 앞에 버려야 할건 버리고 대적해야 될건 대적하고 내가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정리하고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이 마음을 우리가 참 허투루 생각하는 경향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죄지은 것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죄지은 것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그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나 재진 것 없어.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간음을 안 하면 나 간음하지 않고 살아.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 살인죄에 죄지르지 않았어. 우리가 실제로 도둑질을 안 하면 나 도둑질 안 하고 산다고. 남의것 훔치지 않고 산다고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러니까 음욕이 떠오르면 아니라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음욕을 계속 마음에 품으면 주님은 가늠한 거라고 보십니다 또 만약에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품어지면 미워하는 마음이 떠오르면 아니라 미워지는 마음이 계속 품어지면 그 사람만 보면 계속 마음의 어떤 막 미움과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 사람 살인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내 이웃의 것 남의 것이 자꾸 마음에 탐내어지면 너 지금 도둑질 하고 살고 있어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엉뚱한 걸 갖고 살면 실제로 그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 거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조심하게 되니까. 마음을 조심하게 되니까. 그만큼 마음에 신경을 써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은 늘 버릴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중요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는데 그 마음 속에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내 마음이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쓰레기 같고 마음이 혼명서들 내버려 두면 그때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성령님 근심하게 됩니다. 그 근심이 느껴지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라.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 다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그것이 쓰레기통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세상 신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우리 마음을 계속 쓰레기통으로 만들려고 혼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자가 여러분 사단이에요 이게 귀신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고린도후서사장사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는 이 역사가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교모한가 하니까 제가 오늘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아주 경건한 권사님이셨고요. 교인들도 권사님 자랑하고 목사님도 자랑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갈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 권사님을 막 깨우더래요.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가라고. 새벽 기도 나가러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떤 형체가 권사님 앞에 이렇게 쉭 지나가길래 붙잡았어요 누구냐고 새벽마다 나를 깨우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때 그 형체가 돌아보면서 씩 웃더래요 권사님이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군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주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흉축한 사탄이더래요 군사님이 놀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나를 새벽기도 나가라고 깨우는 거요? 그랬더니 사단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군사님이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너무 무서운 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가서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늘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안 하는 장로 권사는 뭐야? 이런 생각이 자기 속에 있더록 합니다 나는 매주 한 끼씩 금식하는데 아 금식도 안 하고 먹혀는 목사님은 또 뭐야? 이런 판단과 교만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였어요 아니 기도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할수 있어?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권사님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권사님의 고백과 간증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긴 합니다. 뭐, 사단이 새벽 기도 나가라고 깨운다. 뭐, 그것을 어떻게, 뭐, 교리로 그렇게 누구나객관나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그 권사님이 체험을 했다니까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왜 그랬겠어요, 권사님? 교만하게 하려고.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들이, 뭐, 장로라고? 권사라고? 사단이 그근사님 마음을 쓰레이트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정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지 저도 이런 경험들을 종종은 아니지만 간혹 합니다 제가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5십티들이 찬양할 때한 번씩 일어서서 눈을... 잠시 감고 생각을 잠깐 놓아버리면 은아 어떤 생각이든가 찬양을 왜 저렇게 해? 왜왜 아왜 저런 식으로 찬양을 끌고 나가지? 눈을 감고 있는데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 찬양 인도자를 계속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신이 번쩍 뜨면 눈을 떠버립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야 이게 내가 얼마나 그 순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 판단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 들수 있고 실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기를 추구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 내가 정신 없어서 눈을 번쩍 떠버립니다 야, 이 그5 0는 30분 동안에 눈을 잠깐 감은 그 순간에 내 마음을 휘저놓은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게 내 마음을 팔게 되면 나는 계속 사람 정죄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분간하는 사람 얼마나 경만한 사람이 됩니까? 30분 그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고 사단이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잠언 4장 2 3절에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로 깨여 있고 말씀에 깨여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깨여 있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채우는 것 정말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 제목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더럽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어쨌든지 우리가 떨쳐버리려고 애써잖아요 그렇게 아마 노력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참 그게 어렵다는 거죠 순간 그냥 방심해서 그 생각에 내 의지와 마음들을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크다하지 않습니까?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 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암수하는 것, 말씀 꾸준히 읽는 것또 성경 공부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 구약 성경 꼭 한번 통독합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새날 아카데미 열리는데 그 기도 공부하는데 열심 도 내어보시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밀려 들어와야 돼. 밀려 들어와야 돼. 자이든 타이든 말씀이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 시에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 마음에 품고, 한 가지라도, 한두 가지라도, 내가 지키면 살아와야지. 말씀대로 하면 살아와야지. 이건 마음의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치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편에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 하려고 하기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10편 기자는 깨달은 거예요 이 마음이 더러워져서는 하나님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도 없고 성령님이 역사가 안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할까? 10병기 전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자 그래서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하고 우선순위로 여러분 이번에 구약성경 통독할 때 자꾸 구약성경 20분을 뒤로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 삼아서 먼저 성경 읽고 통독하고 하루 시작해 봐야지 이 정도만 되어도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의 삶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 마귀의 역사, 마음이 혼미하게 된 역사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밝은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자연적으로 떠나가듯이 알렐루야, 빛 대신 그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계속 품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보여집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아셔야 될게 마음을 청결한다고 했을 때두 번째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뉘어지지 않게 하라. 따라서 나뉘어지지 않게 하라. 이중적이지 않는, 위선적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청결함입니다 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앞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연결하여 말씀하신 건 특별한 의도가 있는데 그 말은 마음이 나뉘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었다가도 세상에 나와서는 금방 돈의 마음을 준다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할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참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야김 목사야, 네 마음에 오직 나,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그분을 오직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원팅의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만큼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눈을 감으나 눈을 떠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천지마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하는 밤낮 보고 산다면 항상 내 눈앞에 모시고 산다면 누가 그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마음에 어떻게 불안이 쌓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좌절하고 앉아서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데 그 사람을 누가 탄식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비참해지는 것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날마다 힘을 잃고 주저앉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잘안 보여요 내 가정은 왜이 모양인가? 여러분 탄식만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자녀가 왜 저렇게 방황하는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약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혼자는 이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 부분 때문에 실수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딴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엇 뭐 때문에 베드로가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족했느냐 베드로는 끝까지 그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주위를 둘러보았고 이게 베드로의 약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언제나 무너졌어요 자,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주변을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그 두려움이 일어나서 바닷속에 쑥 빠졌어요 죽겠다고 허우적거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 주시면서 베드로야 왜 끝까지 나를 믿지 못했느냐 왜 끝까지 나를 바라보지 못했냐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세번 부인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볼때여종하나 같은 질문 당신 예수 제자 맞소? 그 질문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명을 줄때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해요 또옆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 그 따르는 말씀에 예스하고 반응하고 나가면 될 텐데 베드로가 또 누굴 보는가 하면 요한을 봐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보니까 저 친구가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나를 바로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그걸 딱 깨달으시고는 너또 다른 사람 쳐다보는 거니? 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너 자꾸 나한테 왜주목이안 돼? 왜 자꾸 너는 사람 쳐다보냐? 왜 자꾸 주변 자꾸 그게 신경 많이 써냐? 나를 좀 봐라. 나를 봐라.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실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분께 뭐 빠지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없고 자꾸 세상에 빠지고 싶은 유혹에 자꾸 우리 마음을 열어요 세상 보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에 자꾸 빠지려고 하니까 시험이 오는 겁니다 낙심이 오는 겁니다 실족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할 때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인 거죠 우리 교회는 이 다윗이 받은 원팅의 영을 간구하는교회지않습니까 원팅 원팅 하나님 오직 한 가지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이거 원증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원증의 영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왜내 맘에 시험이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자꾸자꾸 옅어지고 작아지고 안 보이지니까 그러니까 좌절하고 두려움이 오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게 보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붙들고 나가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 그 청결지 못하는 것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를 추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하나님 보는 자가 되는데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죠? 아멘. 이제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내가 예배 드릴 때 마음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 나가서 마음하고 이게 자꾸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왜 너는 자꾸 나를 주목하지 못하냐 나를 왜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냐 왜 자꾸 주변만 자꾸 신경 써왜 자꾸 세상 눈치 자꾸 봐 주님은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게그 마음을 자꾸 자꾸 좁혀 나가는 거예요 좁혀 나가는 하나님께 더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올인하는 하나님 그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제 6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제 6의 복이 우리 새날 성도님들의 복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죽게 여러분 확증되기를 바라고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나뉘어진 마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려진 마음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 이 시간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이 죽게 확정되고 확정되는 역상을 깨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 한번 주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